안녕하세요.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불릴 꽃 하는 날입니다. 예, 무당들이 하는 진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신내기들이 처음에 내림하고, 그 다음에 소술 꽃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불릴 꽃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불릴 꽃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림할 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신령님이 내려오시라 아기에게 소술 곳은 이제 그 신명이 속구쳐 주시라 하는 거고 불릴 곳은 이제 활동하게 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불려달라 이제 아기가 준비가 됐으니까 신령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내가 모시는 신한테 어떤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좋죠 <웃음> 너무 좋죠 어, 일단은 이제 신령님께 제가 이렇게 잔치를 벌여드리고 또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뭔가 이제 한번더 약속을 하게 되는 또 신령님께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니까 신령님과 한번 조금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도 지가 신의 길 가겠다고 음, 그럼 마음 먹어줘서 고맙고 그래도 신하가 항상 응. 신에서는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지 맞아. 그거를 알아야 된다가 응. 응. 항상 물론 전 안에서는 신령님과 같이 있지만 이제 이런 구술할때 제자들은 내가 모시는 신하고 좀 진하게 만나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죠 할머님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요? 저희 할머니 원래 항상 기분이 좋으세요. <웃음> 항상. <웃음> 별로 하나 계실 때가 없어. 아주 군불리도 눈불리도 잘 불리는 대신 할머니가. 네, 잘 불려주세요. 네. 집단에 아주 달리 용을 쓰는디. 용을 쓰는디. 할가 가르쳐줘도 뭐를 인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음. 공수가 한 번씩 훅퉁 공수가 나가고. 그 성향이요, 성격이 좀 원래. 이제 살아 계셨을 때좀 쾌활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하실 때는 좀 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니까 어,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이제 이렇게 좀 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뭐 나에게 실력님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어떤 것도. 저에게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지금처럼 그냥 신을 모시다가 가고 싶어요. 네, 오늘 가 지하장군 천하대장군 아니시군요. 네. 애군 액살다 걷어가서 네. 그저 건물리든 건블리든 네. 불려주고 싸서 불려주 예. 제가 많이 아직 신학이라서 부족하니까 열심히 실력님도 주시는 통신 잘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제중생하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